상품설명서에 직무산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면책한다라는 내용이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이므로 조업 중 익사에 대한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부산지법 2015나 50221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4년경 상해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그는 원양어선의 f 의 갑판장으로 근무해왔고 이사건 보험계약 청약서 중 망인의 직업란에도 위와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험기간 내 조업을 하던 중 기상악화로 선박이 침몰되어 익사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쟁점 다. 이 사건 면책 조항이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박 승무원이 직무산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이 면책된다는 것이 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대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 조항은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내용을 명시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쟁점 다 보험약관 교부 설명의 의무자 계약자인 원고 A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명의상 보험 모집인이 G이지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는 사람이 E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E가 원고 A에게 한 명시 설명은 효력이 있고 단지 청약서 등의 보험 모집자 명의가 G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 2의 명시설명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라 2가 이 사건 면책조항을 명시하고 설명하였는지 여부 2는 이 사건 보험계약 가입 당시에 원고 A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명시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설명서 수령 및 교부확인서 중 2. 상품설명 내용에 대한 계약자 확인 항목에 보험금 지급 관련 보상하지 않는 사항 중 보험금 지급 관련 유의사항이라는 기재 옆에 확인란에도 이가 직접 부위를 체크하였고 이가 망인이 서명한 서류 어디에도 선박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상품설명서 수령 및교부 확인서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면책되는지에 관하여 적시되어 있지 않고 이가 당시 식당에서 원고A에게 보험약관 중이 사건 면책조항에 해당하는 부분을 명시하였다는 사정도 없습니다. 이가 제1심에서 면책규정에 대하여 설명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당심에서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다가 면책규정을 설명하였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오락가락하여 그 신빙성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의 여러 증언 중 당심에서 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진술 부분이 가장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콜센터 직원이 원고 A에게 전화한 녹취록에 의하면 당시 보험금 지급 관련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안내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은 1년의 대부분을 원양업 선박에 승선하여 일하고 잠시 귀국하는 사람이었고 이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당시가 이 원고 A에게 왕인이 증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제대로 하였더라면 원고 A가 식당에서 쉽게 보험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면책조항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